안녕하세요 파만 파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어, 파워카스텔 그 그립 2011 만년필인데요. 네이 만년필에 대해 할 말이 조금 많아요. 네, 일단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파워카스텔도 여기 박혀있으며 아직 제가 여기 그 택을 안 떼서 이거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립 2011은 여기에 여기 그립 그립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몸체 바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오돌토돌하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질은, 재질 자체는 플라스틱이고요. 굉장히 매트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는 참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립이0 1 2라는 말이 솔직히 틀린 건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립,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편이구요. 그리고 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에도 약간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요. 여기 콕콕 박혀있는거 보이시죠? 콕콕 박혀있고 그리고 F촉이라는, F촉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브카스 로고가 박혀있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역시 구기를 재봐야겠죠. 무게는 16g으로 꽤 가벼운 편입니다 <웃음> 역시 플라스틱 재질이라 그런지 꽤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이 만년필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만년필 자체의 외관이나 외관이나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어아 주요 성능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근데 글씨 쓰는게 굉장히 뻑뻑해요 거의 애가잘 안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쓰면 잘 안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로축은 잘안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동그라미, 작게 쓸 때마다 힘을 꽉 주고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잉크 송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F촉이, F초기, F촉인데, 굉장히 얇게 나오는 편이구요. 굉장히 세필이에요 거의 일본산 만연필인 줄 알았어요. 일본산 만연필 중 특징 중에 하나가, F촉인데도 약간 EF처럼 나오는 외국의 EF처럼 나오는게 특징인데요 약간 이것도 비슷해요 약간 F촉이라고 나왔는데 약간 EF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필로 열쓸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뽑기온이 잘못 걸려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5대5가 아니라 7대3 정도의 촉 초기 7대3 정도로 약간 초기 덜 갈, 약간 갈린 게,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촉 분할이 조금 덜 되었어요. 촉 분할이 조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피드 부분도 살짝 밀려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살짝 밀려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만년필을 그냥 그럭저럭 쓰고는 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꽤나 나름대로 가, 꽤나 나은대로 가성비는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볼펜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신데 볼펜은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고요그립2 0 1 2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거를 온라인에서 산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샀기 때문에 아아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산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아마 온라인에서 산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마 19,000원인가? 2만원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게 한국의 특이점인데 되게 한국에는 그립2011, 그립2010, 뭐 같은 약간 한정판 만년필들이 재고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지금도 구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뭐, 한국 불증에 쓰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만 여기까지 파, 만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